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모두 한가위에 잘 보내고 계시죠? 그동안 생업에 집중하느라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들 인사드립니다 태국 코로나 상황관리센터가 이달 초부터 그동안 태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방역 관련 규제 조치 락다운 조치 등을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시사했는데요 푸켓과 코사무이 등 태국 남부지역 휴양지들의 여행 개방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들도 추가적으로 여행객들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개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푸켓에 다른 지역들은 언제부터 격 경영 여행이 가능해질까요? 오늘은 이달들어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태국 여행과 각 지역별 개방 플랜에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매불망 태국 여행 가실란만을 손꼽아 기다려오신 분들 여행 항공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태국정부관광청은 푸켓 등에서 시작된 해외 관광객에 대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입국 완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태국을 방문한 해외발 여행자가 8월까지 약 2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푸켓에서 샌드박스 모델을 시작했고, 7월 15일부터는 코사무이, 코따오, 코팡한등 태국 동해안의 섬 휴양지들이 포함된 사무이 플러스 모델, 그리고 8월 16일부터는 푸켓에서 7일간 머물고, 팡하, 끄라비 등의 관광지를 봉인된 루트 형태로 연결하는 푸켓 샌드박스 7 플러스 7도 시행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로 푸켓을 찾은 관광객은 시작 후 2개월 사이에 26,400명이었고 8월 31일까지 현지에서의 소비액은 16억 3,400만 바트에 달했습니다. 그 내역은 숙박이 5억 6,500만 바트, 쇼핑과 관광이 3억 7,600만 바트, 식사가 3억 5,000만 바트, 의료서비스가 2억 2,900만 바트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3,481명이 방문했고 이어 영국이 3,351명, 이스라엘이 2,909명, 독일 2,092명, 프랑스 2,083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여행자에 의한 지정호텔 숙박 일수는 총 366,971박이었으며 9월 예약은 95,997박, 2021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예약은 이미 24,947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 플러스 호텔로 코사무이를 찾은 관광객은 8월 30일까지 1개월 반 동안 918명이었고 지정 호텔 숙박일수는 총 6,329박 현지 소비액은 약 3,760만바트로 집계되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의 피팟 장관은 이전에 뿌라유 총리가 언급했던 10월 1일부터 국경개방을 지지하고 10월부터는 방콕 등 5개 도시 그 후에는 21개 도시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1단계 국가개방 계획으로 7월 1일부터푸켓 샌드박스 이후 사미플러스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2단계가 10월 1일부터 방콕, 촌부리, 페차부리, 프라추압기리칸, 치앙마의 5개 주를 추가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후 3단계로 추가 21개 도시를 개방하는 것이며 최종 4단계는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트래블 버블로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국가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단계 10월 15일 이후부터 개방이 계획되어 있는 21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 메형손 람푼 프레 난시앙라이 수코타이 동북부 우돈타니 넝카이 분깐 우본 라차타니 동부 라용 짠타부리 뜨랏 중부 아유타야 칸차나부리 라차부리 남부 라농 트랑 사툰 송클라, 나라티왓 등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트래블 버블로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개방을 할 예정인데요. 개방 예정인 국가와 지역 또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수린, 사케오, 뜨랏 미아노와의 접경지역 치앙라이, 라농, 라오스와의 접경지대 나콘파놈, 농카이 묵다안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얄라, 나라티왓, 송클라, 사툰 등입니다. 최고순 엄격통제지역 나크레드존에 포함되어 있는 동부 천부리의 파타야 앞바다에 있는 파타야 인기관광지 꼬라는 규제 완화에 따라 9월 1일부터 관광객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아직 접종받지 않은 사람도 이 섬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 산업주민들은 호 이미 7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호텔과 관광지는 재오픈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타야 산호성을 연결하는 페리는 오전 7시, 정오, 오후 17시 30분에 운항됩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규제 완화 발표에 의해 그동안 폐쇄되었던 골프장도 9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각 지역에서 인근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태국 코로나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서는 야외 스포츠 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보는 없지만 몇몇 골프장에서는 플레이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ATK 음성 인증이 필요한 것도 있으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표사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이용 전후 샤워, 스포츠 장비 소독 직원이나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해야 하며 이용자 간 3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는 폐쇄됩니다 골프 이용자의 철저한 컨디션 관리가 요구됩니다 태국 남부 동해안의 수라타니도 코사무에서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샌드박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사무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를 받아 사무이플러스 모델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10월 1일부터 샌드박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무이플러스는 도착 후 3일간은 호텔에서 보낸 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무이 섬내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8일째부터 코파한과 꽃다우르의 이동이 허용됩니다. 또한 15일째부터 자유롭게 태국 국내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샌드박스로 바뀌게 되면 도착 후부터 코사무이 섬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그리고 원할 경우 코파한와 꽃다우도 바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후에는 자유롭게 태국 국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반 3일간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는 제한 사항과 일주일간 호사무이 섬 내에 지정된 장소만을 방문할 수 있던 제한이 폐지가 되어 한결 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 송클라도에서는 사다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을 접종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단넉 샌드박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이 사다우 국경 지역을 단넉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단넉 샌드박스로 명명된이 프로그램은 사다우 지역 소매점과 레스토랑, 호텔, 유흥업소 등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90%의 고객인 말레이시아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상되었는데요. 송클라 지역의 호텔 경영자들은 이단럭 샌드박스를 실시하여 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다른 국경 지역에 모델해될 것이라며 시급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럭 샌드박스를 시작하려면 이 지역 주민 약 3만 명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오는 10월까지 인구의 70%가 백신접종을 마칠 예정이며 태국 정부의 국가개방목표도 오는 10월이라서 계획대로라면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서로 왕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왕실 휴양지로 알려진 호라쭈업기리칸도의 해변 휴양지 후아인은 10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마친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후아인 재충전 시작을 위해 준비를 개시했습니다. 후아인 재충전으로 후아인을 방문한 여행자는 도착시 PCR 검사를 받고 SHA 플러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되면 후아인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째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SH 플러스 호텔에서 이동을 할수 있으며 13일째 다시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태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태국 스파협회의 룹롭 회장은 후아인 재충전이 실시되면 10만명의 여행객이 후아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계획에 따라 최대 12억 바트의 관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아인 재충전 플랜의 시행 시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아인 상공회의소 리폰명예 고문은 최근 시월로 예정되어 있는 후아인 관광 재개 계획에 대해 투켓 샌드박스 모델을 반복할 우려가 있으며 후아인에서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고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후아인 재충전 프로그램은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아인 상공에서는 관광 재개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후아인은 외국인보다 태국인들이 더욱 선호하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의 약 75%가 태국인인 것도 후아인 재충전 프로젝트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관광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차밍 치앙마이 플랜을 10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관광평의회 판롭 회장은 이 계획은 90% 이상 시작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짜론릿 치앙마이 도지사는 치앙마이 개방의 전제조건은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인데 백신 접종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밍 치앙마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관광서비스업체는 SHA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치앙마이 개방은 푸케 샌드박스 모델처럼 여행자가 도내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만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밍 치앙마이는 푸케 샌드박스 계획처럼 특정 조건으로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으로 치앙마이에서는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이 호텔과 골프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5일간의 단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둘째, 입국 후 14일 동안 출입이 제한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14일간의 중기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푸켓에서 7일을 보내고 치앙마에서 7일 동안 보내는 것으로 관광객은 지정된 장소를 여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는 14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명되면 태국 국내 전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10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촌부이도에서는 파타야 무브온 계획에 대한 논의가 정부 관계자와 파타야 도지사 그리고 현지 관광 관련 업자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광체육부의 피팟 장관은 지난 9월 12일 파타야를 방문하고 파타야 개방, 파타야 무브온 계획에 대해 촌불이 도지사와 대상 지역 파타야와 사타이 관계자들과 협의했습니다. 파타야 무본 프로젝트는 파타야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지역을 이동하는 봉인루트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자는 파타야 도착 후 3일에서 7일 동안은 호텔에서 보내며 2회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여행자는 파타야 주변에 승인된 지역의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켓 샌드박스 77 플랜에 일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에서 7일 보낸 후 크라비, 피피섬, 카오라, 사무이, 팡한 따오 등과 같이 그 이후에 방문할 수 있는 선택지에 파타야가 추가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파타야 무브원 계획은 9월 17일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 제한될 예정이며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여행의 문을 잇따라 열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이 코로나 사태로 고사직전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유명 관광지인 푸옥섬에 안에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푸옥섬은 지난 2014년 외국인들에게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베트남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한 곳으로 부상했는데요. 9월 11일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 미국, 동북아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 등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쿠선 방문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방문객은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다는 증명서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감염 후 12개월 전에 회복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차 백신 접종은 입국 전 12개월에서 최소 14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을 출발하기 72시간이나 실시된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첫 3개월 동안 매달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외국인 관광객 2,000-3,000명이 에서전 세계를 통해 입국하면 이들은 격리 리조트 및 제한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VN 익스프레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이 5천에서 1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보다 더 많은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푹곡 재개방 시범 사업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현재 10만 2천 명 정도인 섬 주민의 최소 90%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재개방 전에 섬 주민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재개방이 이루어지면 푹곡섬은 지난해 4월 국경 봉쇄 이후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첫 지역이 된다고 VN 익스프레스는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휴양지 발리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규제를 완화합니다. 9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트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이날 자가섬과 발리섬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민들은 정부가 인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면 발리에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8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3번의 PCR검사를 받아 코로나 음성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발리를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해 이 계획을 보류하는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15일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5만6천명을 기록한 이래 지난 날부터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9월 12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577명이었습니다. 태국의 여행 개방에 낙관적인 전망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방콕에서 당초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 태국 입국 시 의무로 되어 있는 14일간의 격리를 부과하지 않고 받아들일 계획이었으나 10월 15일 이후로 미루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부의 피파 장관과 아싸인 방콕 시장이 9월 15일 협의한 결과 방콕 개방에 전지접근을 하고 있던 방콕 시민의 70%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2회 접종 완료가 목표치에현저히미 달하여 결국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방콕에서의 1차 업종은 70%선, 2차 업종은 37%선입니다.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방콕시장, 보건부, 그리고 각 방면의 사업자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5일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조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정부관광청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및 보건부와 해외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에 대한 격리검역일수 축소를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끄라비도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PP 섬에서 7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견되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PP 섬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PP 섬에서 경찰관 2명과 폐수처리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5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36명의 노동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최초의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PP 섬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조치및 역학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식품점 직원과 피피섬 경찰관 추가인원에게도 감염이 퍼져 9월 15일 시점 섬내 감염자는 총 79명으로 집계되어 크라비 전염병위원회는 피피섬의 폐쇄기간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이 때문에 일반 여행자는 피피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켓 샌드박스 7 7%에 참가중인 여행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의 강력한 국가개방 의제도 불구하고 의료계층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와 국가개방 방침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의료기관 시리랏병원의학부의 후라시드 학부장은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태국은 아직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개방 시기를 1개월 연계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태국 거주인구 70%의 백신 접종률이 전제조건입니다. 후라시드 학부장이 연 중기를 주장하는 이유로 샌드박스가 실시되고 있는 푸켓은 대부분의 주민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주 동안 매일 2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듯이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쭐라로콘 대학의 감염병학자 티라 교수도 국내 감염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태국 정부에 10월부터 예정된 개방 계획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티라 교수는 개방지역에서는 6주에서 8주부터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티라 교수가 권고하는 개방식 2022년 1분기입니다. 호라시드 학부장은 현재 태국 국내 백신 접종률은 1차가 38%, 2차가 18%에 불과하며 실제로 국가를 개방하고 싶다면 적어도 1차 접종률은 70%, 2차 접종률은 50-60%에 이르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접종 속도를 높이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에서 준비한 태국의 여행 개방 관련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정부가 4화를 걸고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후아인을 포함한 21개 주를 추가적으로 여행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사위기에 몰린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푸켓 샌드박스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곳에 고무된 면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백신 접종률 여전히 끊이지 않은 코로나 확산세 등 태국의 실정은 아직 위드 코로나 전면적인 관광개방을 실행하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게 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방역만을 위해 나라의 빗장을 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태국도 언젠가는 공세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열면 더큰 화를 볼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